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공인 선물 자 동지 답으로 바로 갑니다 자 선생님들 동지 답으로 바로 갈게요 자 일단 일반 소환 한번 하고요 가자 가자 자 원펀치스 리 강릉이 사이타마 원펀치 빡아씨 자똥이구요자똥이구요자 이제 바로 갑니다 목표 소환. 자 갑니다 갑니다. 어 소환 시패시 100% 의 확률로 일단 SR이 떠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아 제발. 가자 가자 동제 동제. 자완파치 사이타마 완파치 아, 씨. SR이네. 망해 버렸네. 내두 개고는 남들보다 몇 퍼. 아, 씨. 해머에도다 씨. 미쳤다 씨. 자, 소모 조금 넉넉하죠. 자, 일반소환 먼저 한번 가 볼게요. 뽑에서는 나오니까. 아.. 노마 딱딱 버리고요 자 갑니다 천재소년 동재 동재동재 우리동재 출발 자 동재동재 우리동재 자 완판치 사이다마 완판치 완판치 쓰리강 창피당하기 싫으면 나같은 히어로가 되라 아, 사교 핵요장리치나무 아, 쟤도 요요 네, 아, 쟤도 어요니다 아, 제발.. 자판 빡! 빠 아, 아, SR 두 개나 오네.. 자! 아, 해하지마 아아무라도 그렇네 천쳤네 진짜 이럴땐 선수를 쳐야해 오 황금볼 떴다 오 황금볼 떴어요 자봉게 황금볼 떴습니다 북에 황금볼이 뜨네요 나쁘지 않아요 황금볼이 떴으면 북에 황금볼이 떠버리네 아씨 아 제발 렛츠고! 동제! 동제동제 자원펀치 사이다마! 원펀치원펀치 쓰리 강내니! 아또 안주네 이씨 자 내가 손을 진짜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첫 멘트인데 아씨 다시 말해 어 진짜 비롭게 안 나온다 진짜 아 정말 최악띠야어 붕괴 진짜 안 뜬다 근데 자 이제 뽑기 갑니다 이제 덱을 어느정도 좀 만들어야 뭘할 수가 있겠어 가보자 자 일단은 일반 소환 공짜 쓰고요 자완파치타이트마완파치 뭐 날려주면 아이씨, 탄법에서 뭐 니게방은 아니죠. 아씨 단보에서 나오겠습니까? 자 이제 목표 소환갑니다. 동재 자 동재 잡으러 갑니다. 자 동재 동재 렛츠고. 자, 사이타마 완펀치 아씨, 아마이 마스크나 나와라. 그냥 이렇게 된 거. 아씨, 고스트타운의 괴물이라니 흥미진진하잖아. 아, 이거 다시마 이거 엄청나와. 이거 미는. 왜 이래? 아씨, 해머애들. 아 이거 기 미친거 같아 이거 일반 열병 번 갑니다 왜, 왜 이러는거야 자 사이탐어 원파지 아마이 마스크 나와라 이씨 아 이거 하나가 진짜 중요한데 내가 없으면 역시 안되나? 아 후부키네 의후까 아.. 후쿠키 아.. 애매하네 이 아이는 쓰레기야 핵쓰레기야 자 우리 동제 뽑기 동제 뽑고 동제 자리로 갑니다 자 렛츠고 동제 동제동제 동제. 갑니다 제발 파치 파치 제발 판치 아, 원펀치 사이타마 원펀치 제발 아또 SR이네 이럴거면 아마이 마스크 하나 줘라 그냥 제발 우리는 진정한 지군이라고? 아 진짜 개인은 아 이거 뭐야 이거, 아, 이건 뭐야 이거. 아씨 몇 개를 날리는거야 지금 씨. 바로갑니다 자 동재 10개 갑니다 가자 동재가 나오면 진짜 이부계는 개탄다 건너뛰기로 갈게요 그냥 어, 그럼 나의 진정씨와 보여주..주겠다? 아, 아 제발 아씨 또날렸네 아 진짜 안 나온다 자 무료 뽑기 고, 아, 오 500면 씨맨자 뽑기 한번더 갈게요 강자 소환권을 써야죠 다이아는 모으되 다이아는 모으되 강자 소환권을 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출발 출발 마치 텐자 네 와 봤지? 아 제발 동제앙동제띠아 씨. 진어스 박사라 나와라 먹이감이 왔다. 아 모스키토 나왔어. 이거 모스키도 진짜 오성각이야 이거 진짜. 아 씨. 오이, 나버리. 오이, 나버리.